숙경랑 실버즈를 만난 아린디, 숙경스 케이크를 못 사가지고 이렇게 실버즈 30살 선물과 숙경스 선물이랑 케이크를 사러 존나 힘들게 걸어오고 있습니다. 바돈 케이크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손에 들을 수 있을지 딸기케이크 샀어요. 헤이, 뭐 입고 있니? 오른쪽! 서른 축하합니다! 서른 축하합니다! 뚜뚜뚜뚜에뜨르르뜨르르뜨축하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델스타님! 델스타님! 이거 읽어봤어요 이거 진짜 계란 들었어요? 어! 이거 어떻게 들고 가죠? 제가 쇼핑백 가져어짝패 이거 귀엽지? 아, 안 짜근데? 그렇게 그렇게. <reusableki> <estuv Tur tissue> 밥 하나 쳐먹으려고 <forever> 이렇게 기다려야 돼? 하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지. 숙경 생일 선물. 엄마 형사 너네 사기를 잘했다. 붙자 붙자 붙 어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생일 축하합니다. 야, 야. 생일 축하. 야, 다이잖 생일 축하하최 다이어트하게 해주세요. 그럴 일 없어요. 오랜만거 꺼. 제발 사랑 축하해 예쁜가? 야, 그다 흘러. 흘러. 내가 씨발, 오늘 얼마나 힘들게 사왔는데. 알았어요. 뭐예요? 렌티 읽기. 크게 읽기. 냄새 입냄새, 똥구녕 냄새. 애지는 너에게. 똥구녕 색깔. 향 그렇게 뿌리시게 보이지 않나, 아름다워. 야. 안녕하에도 뿌리셔야 돼요 이름이 <웃음> 뭐예요? 다이닝 어쩌고 다이닝 생일 축하해 <웃음> 서른 축하해 네, 네, 네, 네, 네, 네, 네. 라 <웃음>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<웃음> 온종일 <웃음> 그대를 생각하는 저희 후토마키 하나랑 오일 파스 이걸로 하나랑 플레이트랑 가츠산도랑 스프라이트 두개랑 혹시 이거 하이볼 맛이 어떤 게 다른 거예요? 산토리 하이볼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가츠산도도라 하면 끝나 아 영어이 아 짠하잖아 짠찌 음. 너무 뭐, 맛있어 진짜 음, 지장 당장 고 맛있어. 다치산도. 맛있지 맛있으세요. 음. 장 먹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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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짜요? 오! 대박! 요 감사합니다! 바닐라 라떼, 흑임자 <웃음> 라떼, 크럼블 아, 그럼... 이거 <웃음> 인스타에 당장 올려 잘 먹겠습니다 잘먹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내가 좋아하는 바지 맛이야 네개 망한 인생 내고 근데 은근 느낌 있어. 응. 망했어요 12,000원. 또왔어요 <웃음> 동네를 찾아왔습니다, 선생님. 손님이 어, <웃음> 어, 반갑습니다. 아니, 저기랑 너무 헷갈려 가지고. 저기랑요? 어, 아, 빈지 아, 네. 와 어, 빈지지. 아, 응, 여기 네. 여요 <웃음> 안녕하세요. 지하에도 오 많고. 아, 진짜요? 아, 천천히 아, 볼게요. 아니, 천천히 네. 볼게요. 너 아이, 아, 이나이 아, 가방 나 이런 가 아, 아, 아, 이런 거? 아, 좋 아, 아, 어울리지못 샀어요. 소고기 집을 먹으러 왔습니다 어 근데 아직 안 나온 것같아 아... 맛있 <웃음> 매웠어요. 음. 밥이 존나 맛있다 그래? 음.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오늘 진짜 양은주 피구로만 갔어 그치? 어? 여기도 그냥 다이어트에 나이 물만두 좋아한다고 알맹이 만두 음 꽤맛말똥 족대 여기 여기 퐁당 빠지고 싶어 근 이거 어떡하라고 음. 다다 어. 안녕하세요 어, 진웅씨 아니세요? 맞아 <웃음> 제거 네. 있는데 감사해 그래도 먹어요 <웃음> 아싸.